합니다 지금. 아 o u b l e kill. d o u b l 이 o m s p s p t special point 이상. 순좀 많이 틀었죠. 목표물을 보했습니다 제한 시간 내수 안전지대로 복귀하십시오. 살짝 가나 야, 아, 딱 기가 막히게 안 맞았다. 타임이치자. 아, 오케이 스나고. 혹시 안 와요? 스나로 갑자기 35킬 해버릴지? 는꿈이고요 눈을 계속 빌것 같은데 초반 숫자 줄이기 그렇지 그래. 자 도둑 밀죠 그러면 바로 어 깜짝이야 울대로구나.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. 어? 스나 전용 세팅 갑니다 또. 맞아 맞아. 혼자 아무리 잘라도 안돼 진짜. 밸런스가 잘 맞아야 돼. 어떤 스포 신이 좀 점지해주는 그런 느낌 있죠 야 어우... 놀래라 그러니까 뭐냐면 제가 제 돌격으로 최다 킬 세울 때도 방송으로 그때도 진짜 세이브를 다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운이 너무 좋았어 세이브 해야될 때다 해버렸어 그냥 운이 좋게 타이밍이 딱 맞게 그런게 쌓이고 쌓여가지고 이제 킬이 많이 되는거죠 죽는거가 보고어 32킬이면 엄청난데 아 우리 끄는거가 보고 승리하셨습니다 와 어, 32킬? 잘하셨.. 어 역시.. 아지매님 와, 위치 아, 쓰... 이 아, 이번 너무 아깝다. 여기서 4킬만 했어도 10킬인데. 차라리 낚시방 폭 갈걸. 아, 개 아깝다. 이런 걸 먹어야 되는데. 그러니까 되는 판은 이런 걸다 먹거든요. 그러니까 되는 판은 이런 걸안 놓쳐. 어, 그럼요. 실시간이죠. 잠깐만요. 되는 판 이런 거 절대 안 놓치는데. Special point. 여군이 승리하였습니다. 나 이사. 어 이제 눈납니다. 눈통에 있겠죠. 지기 자꾸래. 중 먹어야 될것 같은데 어쩐다 가야지 뭐. 아깝다. 등 돌릴 때 그냥 기둥 잡고 빠질 걸 그랬네. 엉투 어, 타겠네. 라이스 천수영. 이제 빼야 돼, 빼야 돼, 빼야 돼. 아이고야. 두 번째 핑. 갑자기 왜 이분을 이렇게 못 잡겠지? 움직임이 예상이 안 된다. 의자 다시 낮출게요. 북극형 싹 고수네, 저거 1등이네. 어 진짜... 차분하게 한번 해볼까? 30킬만 생각하자. 일단 파이팅, 제분하이. 야이 큰일 났다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급해진다 이거 우리 편이 킬하니까 급해졌다 아 이거 종 해드려야겠다 나봐 내려가지고 비켜주세요 안보인다 한번더가볼까 프레이 저몇 킬부터 언제부터 멈췄지? 새파녀석 빵킬인가 눈도 한번 가야겠구만 마다. <웃음> 저분 저분도 지금. 아이고. <웃음> 아 하셨습니다. 왜, 아, 왜왜왜긴 말로 오세요. 그 살짝 그두분다 어, 이제 긴장을 많이 하셨네. 아 자꾸 아들리가 맞네 계들 한번 가야되나? 뭔가 갑자기 안풀리노 아까 공격 마지막에 한번 꼬인게 크다 북구경한테 두번 죽고 지금 찬스가 너무 무가구만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3위생 죽이셨구나 쳐주는 게에요 안되겠다 킬 많이 한다고 쫄플 할거 없이 그냥 시원하게 해야겠다 그죠? 나는 그게 맞아 이건 안된다 비탄형이 눈을 안 오는구나. 지든 이기든 시원하게 하자. 만약에 진짜 30킬가 보이면은 이제 아, 조금 있구나. 이제 살림사 하고요. 가야 될텐가자 아 천천히 진작에 총해드릴꺼요 감사합니다 에라이 아, 나 민체 진짜 요새 안 맞네. 감도가 너무 낮아 그런가? 눈눈 눈 아니었나 할까? 자한번 더. 됐다. 아 나이스. 승리하셨습니다. 느낌 있으시네요. 방금 천수형와 중총 너무 좋았다. 한번 더. 선생님 몸좀 사리셔도 되는데 팀을 위해서 이렇게 야. 와우. 아, 아까 미션 있을 때 해야 되는데 바보같이. 자, 기습 특공. 아. 좀 쓴다. 타이밍 보소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나이스 어? 뛰겠는데? 지금 빠른 턴이 뿌쿠형인가? 느낌형님이랑 뿌구형님이 빠르네 와 천수형님은 턴이 그렇게 안 빠른데도 중총을 하시는겨? 요 천수형 죽으면 안 된다 이거 어쨌든 경기는 이겨야죠 꿀래 제발, 그래. 한번 더. 고로치, 더블킬 또 났다. 미서 가서 가서 가서 가서 가서 가 하나 반 인데 진짜 너무한거 아니요와두 번이나 이건 질 수가 없겠죠 나렇게만더 하고 싶다 진짜 제발 플리 e 25개 깔끔하게 느낌 있게. Like a 밑에. 거. 어? 기회가 있다. 위에 위치, 위치, 위치, 위치. Oh no. 아,